여리여리한 체격의 소유자 연시은 성적도 전국구인 이 녀석이 그 지역 싸움 랭킹 8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소개할 웹툰 약한 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도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똥통학교인 은장고에서는 서열 간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5반에서 왕로를 타던 최여만도 그런 놈들 중에 하나 그런 그 녀석에게 조용히 책만 보고 있는 예쁘장하게 생긴 학생이 눈에 띕니다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었던 그는 잠시 후 예쁘장하게 생긴 학생에게 무릎을 꿇린 채 싸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약한 영웅의 주인공 연시은 시비를 걸어온 최여만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책가방 끈으로 손을 묶고 무릎을 꿇리고 싸대기를 마구마구 때려줍니다. 이렇게 그는 오반의 짱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여리한 연시은이 오반의 짱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는 양의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영훈. 감히 연시은에게 대놓고 침을 뱉었다가 책으로 피떡이 되도록 얻어 터집니다. 이제 오반에서는 그 누구도 연시은에게 시비를 걸수 없습니다. 나방! 다른 반에 있던 노랑머리 진태호 교묘하게 연시은을 괴롭혀 나가며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진태오는 이전 녀석과는 다른 만만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연시은은 바로 대응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참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주인 연시은은 긴 시뮬레이션 끝에 진태호를 잡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진태호를 발라버린 연시은 이렇듯 곱상한 외모 덕에 계속 주변에서 시비가 걸리고 점점 강자들이 찾아오게 되며 싸움을 하게 되는 연시은의 이야기 그리고 연시은과 함께 하게 되는 친구들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약한 영웅입니다 약한 영웅의 세계관에서는 셔틀 패치 랭킹이 존재합니다 이 랭킹은 가이프 셔틀 인증까지 맞춰야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셔틀들끼리 일진들의 랭킹을 매기는데요 그 랭킹에서도 랭커들이 주로 소속된 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랭킹 1위는 이 연합을 만든 나백진 뛰어난 두뇌와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리더십으로 연합을 이끄는데 이 연합은 단순히 싸움 집단이 아닌 그 일대의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 일진 연합을 만든 것이 바로 나백진인데요. 이 나백진이라는 캐릭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기는 합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던 은장에 연시은이 연합의 무리들 랭커들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점점 연합과의 충돌이 빈번해집니다 어느덧 연시은은 은장 백사라 불리며 셔틀 패치 랭킹 하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연합의 소속조차도 되지 못했던 은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과연 연시은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또 연시은의 친구들은 어떤 활약을 할지 보시면 캐릭터 하나 하나의 매력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이 랭커들의 싸움이 내가 마치 셔틀이 된 것처럼 정말 재밌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는 지아코와 나백진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나백진 캐릭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연합무리의 짱! 그리고 지아코는 랭킹 2위입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강한데도 그 강함을 필요할 때만 뽐내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되게 해이한 모습, 나태한, 그 되게 여유로운 모습을 한 약간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요 약간 지아코가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웹툰의 매력은 여리여리한 캐릭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만큼 일진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데 이 상황에서 연시은의 격투씬은 굉장히 사이다스러운 시원시원한 액션감이 있고 양의치 같은 이 일진 무리들을 참교육해주는 씬들이 많기 때문에 속 시원한 액션 씬이 많습니다 아막딱 끝나면 아 이거야 약한 영웅은 최근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다음 편에서 약한 영웅 웹툰과 이 드라마는 어떤 점이 다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